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6장은 제가 가진 성경 4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416조 417조 우리 6절부터 15절까지 6절부터 15절까지 아 7절부터 15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몽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목소리>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괴와 및금주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스셈에서 사람들이 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본 것을 기뻐하더니 같이 읽읍시다 레위는 여호와의 괴와 그 괴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돌 위에 두며 그 날에 베쌤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이부 축제예배 오신 우리 새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자원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십시오. 한번더 크게 한번더 인사하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샬롬이라고 손담을 했습니 알렐루야! 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여호와의 괴를 맨 소처럼 오늘은 주제 설교합니다. 예, 주제를 따라 잘 함께 가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마음에 결심 더하여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 일종의 강대국 중에 한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블레셋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게 언제나 늘 당하고 살았고, 본번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면 패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마 이번 전쟁에서도 여지 없이 패하고 있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붙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방백들이 궁여지책으로 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않냐 그 하나님의 법궤는임제를 상징한다 어,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다 그래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제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괴 자, 일명 법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법계 오늘은 제가 편리상 성경에는 여호와의 괴가 됐지만 제가 법궤로 지칭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법괴를 메고 전쟁터로 나가기로 했어요. 좀 미신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괴를 메고 가면 아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법괴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는 그 법괴는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이 증거물이었는데,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으면서도, 벗개만 메고 가면, 벗개만 들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벗개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지만, 오히려 벗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리고, 그 전쟁에서 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개를 빼앗은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 복개를 소홀히 다루다가 혼줄이 납니다. 이제 거기부터 이 복개를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상에 갖다 놓는데요. 그 다곤 신상 앞에 복개를 놓으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우상들, 다곤의 신당들이 하루 아침에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당원 신상이 엎어져서 목이 부러지지 않나. 팔다리가 빡살이나 버렸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법계가 머무는 아스돗이라는 전 지역이 전염병에 휩싸여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그래서 막 당황했죠. 블레셋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지역을 옮깁니다. 가드 지역, 에돔 지역으로 옮겨 보지만 가는 마을마다 무서운 독종으로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 갑니다. 잔뜩 급에 질린 이제 블레셋의 방백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심상치 않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왜 전염병이 돌고 독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까? 이 심상치 않은 일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히 생긴 일인지를 판단해보자. 시험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들은 갓 새끼를 뗀 암소 두 마리를 구해 새 수레를 메워서 그 위에 법개를 싣고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가게 해서 저 수레를 끄는 저 암소들이 곧장 베세메스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아니면 이 소가 엉뚱한 데로 가거나 좌우로 지나치면서 그 길로 가지 아니하면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판단하기로 했어요 결정하기로 했어요 먼 길이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험한 길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그 결론을 잘 알죠? 법계를 맨 암소들은 똑바로 카들이 베스에메스에 들컥 도착하는 거예요 어.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 난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 깊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법계는 오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요 오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 네. 그것이 복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우리의 복계가 있어요 절대 빼앗겨면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주실래요? 빼앗기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예, 이 복개로 상징되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이름과 직분이 있습니다. 이름과 직분. 자, 먼저 어떤 이름일까?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진 자일까? 한번 크게 읽어 주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이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지만 예수 그리스의 도보배로운 피로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의 누구입니까?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믿음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의 의인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된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가 성도된 것, 주님의 신부된 것, 믿음으로 의인된 것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빠기지 않으 아니, 아니 하실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 자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일컬어서 흔히 집사라고 말합니다. 집사.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했을 때그 섬기는 자가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라는 뜻 따라합시다 디아코노스 이게 섬기는 자라 그 자가 집사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귀한 자리에 앉고 싶으냐 신실한 집사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디모대전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 합시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자로 직분을 받았잖아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이 장로, 목사 이게 다 뭐냐 어떻게 말하면 집사예요 디아코노스예요 다 섬기는 자예요 왜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잘 감당하면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큰 담요, 활력, 힘 이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존경받고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자는 교회를 잘 섬긴 집사들이라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 새날교회는 평신도들이 사역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평신도 중심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 사역들 다 평신도 중심으로 풀어내잖아요 우리 치유사에 기도하는 거, 예언사에 기도하는 거, 중보사에 기도하는 거 우리 목사들과 교육자들은 돕는 이 역할을 해요 코치 역할을 하지 직접 그게 뛰지 않습니다 저도 왜 기도 안 하고 싶겠어요? 왜 너도 내 안에 부글부글 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왜 예언의 말씀을 왜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이 이 역할을 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한발 뒤로 물러가서 하세요 하세요 하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잘못되는 거 교정하고 이역할 하는 거고 실제로 모든 사들 우리 예배 팀들 보세요 다 인도자들, 교육자 한 사람 있습니까? 다 우리 평신도들이 다 인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니까 네. 할렐루야! 네. 디아코노스 는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는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 가훈 유다처럼 잘못 감당하면 받은 직분조차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감당하면 아름답지만 잘 감당하면 영광스럽지만 잘 감당하지 못해서 잃어버리게 되면 참으로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경건한 어머니의 표상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를 꼽습니다. 아, 어, 이 수산나 여사는 경건한 어머니의 표상 중에 표상이에요. 음. 그래서 이 어머니 이 수산나 밑에서 이 웨슬리 가족들이 쭉 자라나면서 이 수산나 이 어머니는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자녀들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질문을 꼭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걸 막 심어주기 위해서 첫째라 뭘 질문하는 거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대 그러면 그 자녀들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자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이 한번 답해 주세요 시작 정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이렇게 됐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섬기던 세상 일을 하던그 일을 누가 맡겼느냐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또 답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면 교회 일을 하던 세상 일을 하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물으면 자녀들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이지요 세상에서 에, 여러분 어떤 뭐 직업을 감당하든 일터를 감당하든 다 존귀합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교회에서 기도사역을 하든 다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존귀한 사역이지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러면 그 일들은 어떤 정신으로 감당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법괴를 메고 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새날 교회는요 지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구석구석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법괴맨 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학교 교사들 네. 또 예배를 섬기는 많은 예배 사역자들, 또 방송팀들, 목장 소그룹을 섬기는 목자 인턴 분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자들, 치유와 예언 사역으로 섬기는 힐링사역자들, 그리고 주일이면 차량 봉사로 교인들을 태우고 다니시는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1층에 카페를 섬기시는 분들 또 재정부실에서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시작 전까지 현금 개수하고 재정 맡아서 수고하시는 섬기시는 재정부 우리 요원들 또 새가족을 섬기시는 분들 주일 예배 안내와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한 기도의 집에서 매일 예배하고 중반은 많은 기도의 집 사역자분들 우리 성도들은 각자 은사를 따라 자기 재능을 따라서 자기 부르심을 따라서 그 사역을 잘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함께 붓기를또 매국하고 있는데 예,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네, 정말 더 좋은 일꾼의 놀라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더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눈물과 감격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눈물과 감격으로 눈물과 감격으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법궤를 메고 갈 소를 찾을 때. 참 특이한 것이 저이나는 암소를 택했다는 거예요. 저시나는 암소. 3엘상 6장 7절에 나와죠. 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몽해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걸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여러분, 왜저이나는 암소를 택했을까? 아니 힘으로 따지면 수소, 황소를 택했어야지. 황소 힘 좋잖아요 막. 무거운 수레를 끌고 그먼길베스메스로 가려면 무엇보다 힘이 있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황소가 제격이었을 건데 하지만 법개를 끌기 위해 선택된 것은 황소가 아니라 저신하는 암소라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픔입니다. 그것은 눈물입니다. 자, 이제 막 새끼를 낳아 사랑으로 길러야 할 의미소가 자기 분신과도 같은 새끼와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아픔이요 눈물인데 실제로 보면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소 키우는 거 보시면 송아지들은 늘 엄마 곁에 있다가 엄마 아, 젖을 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송아지를 떼어내보세요. 그 다음에 막 떼어낼 때 애매, 애매, 애매 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어찌 모르겠어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흘리시면서가 아니라 설리면서 그렇게 왜 우리를 왜 떼어놓는 거요왜 우리를 집으로 보내는 거요 이게 아픔이잖아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송아지들은 또 집에 가두고 그래 얼마나 엄마를 찾았을까?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갈때 울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그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린 여기서 교훈을 얻게 돼요 그것은 벚개를잘 메고 가는 데는 눈물과 아픔이 동반된다는 거야 동반된. 우선 그 울음은 젖을 찾는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야 하는 의미의 울음, 의미의 모정의 눈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사명, 지고 가는 사명자의 길은 눈물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아픔의 길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버려야 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버려본 경험, 주님을 위해 잃어 버린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시기 이전에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버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브라함도 외아들을 버려야 했고 모세도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버려야 했고 아브라함도 외아들을 버리고 모세도 이 버려했듯이 사르밭 과부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버려야 했고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야 했고 마태는 지급을 버려야 했습니다 얻고자 하는 자는 버려야 하고 찾고자 하는 일은 이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은 또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릴 때 하늘에서 흘렸던 아버지의 눈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눈물은 또한 믿음이 뭔가 순종이 뭔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들였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그 눈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할 때 감당해야 될 고난의 눈물이기도 하고요 이처럼 우리가 메고 가는 복계는 눈물로 메고 가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피곤해도 가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암세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처럼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다니 감사의 눈물이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제가 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그 직분 감당할 때 감사의 눈물이 또한 이 부분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행여그 직분이 무거워서 하, 직분이 너무 힘들어 무겁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자의 직분이 무겁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직분이 무겁고 부드럽고, 부담스럽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많은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하루는 자그마한 새들이 하나님께 종종 종종 종종 달려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다리도 튼튼해서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이 다리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다리도 짤막하고 가늘고 게다가 등에 등에 그 추장스럽고 무거운 것은 왜 달아주셨나요? 이것 좀 떼주세요 떼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새들에게 아니다 그거 날개라는 것인데 그 날개를 펼쳐봐라 그리고는 한번 허이 하고 저 보려무나 그러자 새들은 날개를 쫙폈습니다허이허이저 보았더니 창공을 향해 솟아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뛰는 어떤 짐승보다도 빠르게 갈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은 소명은 날개와 같은 겁니다 접어둔 채 짊어지고만 있으면 무거운 짐이 되지만 이 직분의 사명들을 펼쳐서 헐헐 어보면 우리의 믿음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직분으로 말면 아마 성숙해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계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짐입니까? 짐이에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날개가 아닐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울던 그 시간 그게 짐입니까? 나를,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날개이지 않습니까? 칭찬 없는 자리, 더 힘든 자리, 애쓸 수밖에 없는 자리,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하는 자리, 그게 짐이었다면,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날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 무겁게 느껴지던가요? 아마 그 순간만큼은 적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왜 우리가 불평이 생겨나는 겁니까?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원망하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보일 때그 십자가가 보일 때 우리는 울며 감격하며 이 직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해서 주신 직분이군요 주님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짐을 내가 기쁨으로 짊어지고 가리다 예수님이 보이면 십자가가 보이면 능히 이 고백이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게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어린 송아지를 떼어 놓아야 하는 그 아픔과 눈물과 감기의 눈물은 또한 별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뭐냐 헌신과 희생은 애착을 가져옵니다. 애착을 가져와요. 등반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등반같이 하다가요. 어, 같이 하는 그 등반대원 중에 한 사람이 실족사하거나 사고를 당하면 야, 이제 산안 갈래 그런 게 아니라 등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더 깊은 애정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피를 본 등반가는 등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대한 더한 애착을 갖는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더 애절한 것은 똑같이 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얻었지만 피 흘린 사랑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더 간절한 것아니련지요 주님께서 교회에 이토록 애착을 갖는 것은 피 흘려 이 교회를 당신이 사셨기 때문에 피 흘리심으로 이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 애착이 어마어마하게 크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울어본 사람, 교회를 위해 값진 땀방울을 흘려본 사람, 교회를 위해 희생해본 사람,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본 사람, 교회 애정과 애착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새날, 대저, 동부,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교회 십자가만 보더라도 눈물이 핑 돌게 되는 것이죠. 왜? 이 교회를 위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피 흘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새날 교회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릴 수가 있고 울 수도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피를 묻힐 수 있는 것은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입니다 스티그마 왜? 주님의 몸이 곧 교회이기 때문이죠 제가요 아마 새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나면 우리 교회를 숨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또올리면서책한 권쯤은 쓰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 책을 만약 쓰게 된다면 이따금씩 눈물이 나서 써내려 갈수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계셔서 그때는 이런 분이 계셔서 그 힘든 순간에 이런 분이 계셨기에 새날 교회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구나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책한권쯤은 능히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니까요 그래서 이복개는 눈물과 감격으로 치고 가는 거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함께 치고 가는 복개예요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함께 치고 가는 복개라고 하죠 자이복개를 메고 가는 길은 두 마리 암소가 사용되었잖아요 두 마리 암소가 함께 가는 길이었어요 두 마리 암소가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왕의 밥그릇도 깨어지면 강아지 밥그릇이 된다. 왕의 밥그릇이 얼마나 총기하게 사람들 여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깨지면, 예, 개밥그릇밖에, 개밥그릇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교회 봉사는 줄 당기기처럼 나뉘어지면 힘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는 독창이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합창이에요. 혼자 빨라도 안 되고, 늘어도 안 됩니다. 혼자 소리가 크도 안 되고, 모두 노래하는데 자기는 입딱 다물고 있어도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지휘자입니다 이 지휘자의 지휘에 박자와 음정을 착착 맞출 줄도 알아야 되고 교회 비정과 부르심에 손발이 잘 맞아야 됩니다 자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의 소를 상상해 보세요 두 마리의 암소는 여덟 개의 발을 맞춰 갔습니다 혼자만의 증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앞서가는 소를 시기할 필요도 없고 뒤에 오는 소를 깔봐서도 안 됩니다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불같이 열심을 내는 성도들 계시잖아요 아 그분의 머리에 찬물을 끼얹어서도 안 됩니다 예. 또 연약한 사람 흉 보지도 말고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지 않는다고 고독하다 외롭다?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자두 사람이 세 사람이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분 엎드려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한겨울에 추위에 떨며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우리 교우들을 영접할 때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떨며 교회를 봉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기도의 집에서 혼자 아무도 없이 예배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주님 같이 노래하십니다 그 자리에 주님 같이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드릴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일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우리 교회는 요 함께 지고 가야 할 복대가 참 많습니다 네. 교회가 어, 일꾼 많은 것 같더라요 사람들 많은 것 같더라요 그게 아닙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 우리 교회 학교 부장님들, 부가님들 고민이 언제나 뭡니까? 교사가 부족하대요. 교사가 부족하대 내년도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년도에 또 이런 계획도 있는데 그러면 교사가 부족하대 교사가 부족하대 함께 지고 가야 할 복개가 교회 학교도 많다는 거예요. 또, 목장 사역을 앞에 놓고 우리 목자님들, 목사님, 내년에는 이 목자 자리 다른 분이 하시면 안 될까요? 목자 자리가 차고 넘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도 고독한 자리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사랑을 쏟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난, 지난과 지난 지지난 중가요? 어느 목장의한 식구가 큰 병이 있을 것 같아서 서울에 가서 검진을 받게 됐는데 이 목자님은 마음이 쓰여가지고 그 목자 모건들을 데리고 목영실에 와서 기도받게 하고 서울 또 올라갈 때제한테또 메시지를 또 넣어가지고 목사님 올라갔으니 예,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또금진다 끝나고 내려서 답을 찾는데 또톡을 넣어가지고 아큰이 일이 아니라 어, 무사히 잘 이렇게 맞춰서 내려오는 것 같다고 또 보고 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힘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에 부대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 자리 다른 분이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럼 우리 기도의 집 예배 인도자들은 목사님 누구 집사님한테 예배 좀 같이 해보라고 목사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같이 하면 좋겠는데 분명히 피아노도 좀 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안 되니까 목사님 좀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주일에요 재정부실에 올라가면 다들 말이 없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눈치코치로 느낍니다 목사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는데요 <웃음> 저분들은요 주일 점심 식사 먹을 시간도 없어요 2부 예. 예배 끝나면 주일 오후 예배 전까지 꼬박 예, 3층에 여러분 3층에 재정부실 있다는 거 아시는, 아, 아십니까? 저기서 꼬박 수고를 하세요 아마 말은 안 하지만 나 대신 대타로, 목사님이 좀 찜해서 내좀 네 대타로 좀 여기 좀 모셔주세요. 그 마음이 왜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알고 보면 함께 지고 가야 할복계가참 많습니다. 우리 내년도에 일꾼이 없어서 쩔쩔 매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사역 지원서가 나갈 건데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었으면 뭐라도 나도 어깨 하나 쥐어봐야 되겠다 함께 메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함께 지구가 열복개될참마다 우리 에게 모든 사역들은 우리 교인들이 나누어 짊어져야 할복개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에게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라고 그랬죠 아 목사님들 할 거니까 교육자들 할 거니까 여러분 그 생각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짐이고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이야기는 들어도 들어도 언제나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또한번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 눈보라가 확 몰아치는 어느 날세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험난한 산맥인지라 그에다가 추위 때문에 세 사람이 걸어가다한 사람이 푹 쓰러져 버리고 말한 거예요 썬다싱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우리까지 죽는다고 이흠전한 산맥을 이 눈보라치는 이, 이 길을 아니 쓰러진 그 사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업고 간단 말이요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결국 홀로 떠나버렸고 썬다싱은 쓰러진 사람을 들쳐 업었습니다 천눈보라, 눈바람과 사투를 벌이며 있는 힘을 다 쏟았습니다 기력이 다하여 쓰러지는 순간에 저 멀리 마을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썬다싱은 다시 힘을 내어 마을로 내려가는데 앞에 얼어 죽어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은 혼자 살겠다고 가버린 사람이더는 거예요. 후에 썬다싱은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지 않았다면 자신도 그 사람처럼 얼어 죽었을 것이라고 회고합니다 그 사람을 없는 동안에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몸에 땀이 나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짐이 부담이 아닙니다 복개가 부담이 아닙니다 내가 매야할 짐, 내가 운반해야 할 복개 십자가를 팽개치면 내가 살것 같겠지만 나를 영적으로 죽이는 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법계를내 몸으로 메운 것이 내 몸으로 매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나가그 짐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말할 나위 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로 채우시는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짐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더말할 나이 없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개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일 수도 있지만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항전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장로와 안수집사와 건사 여러분을 선거로 뽑아요 나중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광고 시간에 이 선거를 앞둔 우리가 할 일은 무언가, 무엇입니까? 먼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음. 그리고 우리 특세 동안에 기도문 읽었잖아요 폐기하지 마시고 음. 그 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지고 가야 할법가 우리 에게는 많은데 그 법괴를 눈물과 감격으로 메고 갈 충성스러운 일꾼이 꼭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항존직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항존직은 교회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직분이 계급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 저분 정도면 새날개 꼭 필요한 법괴를 함께 메고 가는 일꾼이 될것 같아 이런 분들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에 꼭한 표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서서 운동하지는 말고요 아시겠죠? 이번 선거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타나 축제의 선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라면서 기존에 세워진 많은 일꾼들과 새롭게 세워질 한 30여 명의 중직자들이 합세하게 되면 아무리 묵은 복개라도 가볍게 할렐루야 함께 지고 갈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개를 내몰라라 하고 내 핑계치지 마시고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협력하여 지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아멘 네게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리라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많은 우리 새날 교회 일꾼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이렇게 감사부터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날 교회 여기까지 온 데는 눈물과 감격으로 함께 그 복귀를 짊어진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내가 매할 짐이 있는데 내가 운반에를 복귀가 있는데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미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대에 덧붙이면서 우리 주여 함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